expressive 그약 그, 특성을 이, 요약하기 위해서 오뮤직그 명상 더웨트아 뮤직 그 음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언 웨스트 한쪽에 있는 서 사람들 그리고 제베네스 브 이런 이 사람 한명이한 연구 대상자를을 음.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에테인 어, 약간 종합했어요. 네 너무 하라고 이 자바니스의, 자바니스의 이모적 감정의 언어는요, 이벤트, 똑바로 일치하지 않아요. 투머머와 웨스턴, 그 서, 서부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. <목소리> 이것은요, about how much, 얼마나 많이, 우리가 캘트르크 믿을 수 있냐, 연구를 대표적로 주장하는, to c o m p a r 비교하기 위해, c u l 문화를 비교하기 위해서, 그 주장하는 연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을 수 있는지, 이러한 움직임을 의심하게 만든대요. 그래서, 소스? 아마도, 우리 캐논슨 awesome. 우리는 어,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. When 자이 사람 연구 대상자들이 report 말할 때, h i s friendliness 어, 감정의 풍부함을 말할 때, in music using words for which English speaking subject는 어떤 어 music에서요, using 사용하면서 words 그 말을 사용하면서요, for which 어떤 떠그 English speaking subject는 아무런 어 용어가 없어요. 근데 약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바인들과 English 그 English화를 쓰는 거랑 약간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. 말은 같아요 그래서 have new no term the two groups of subjects 그, 연구 대상가 있잖아요 그 mm -hmm. two groups of subjects are not w 인식하지 못해요 더 same 그 같은 감정을 감정의 함경? 그런 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but, 하지만 그 여기까지는 그 그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계속 빼고 만갈수 있어요 but more 더 관대적으로 보면요 일반적으로 보면 we should be 우리는 어... 아 뭐뭐에 유의한데요 plus 가능성 that imperfect translation 그 번역 있잖아요 번역이 with us 근데 우리를 그이미에 상상하도록 Twitter agreement about musical expression 그 musical 감정에 대해서 그것도 만들 가능성을 유의한데요 그래서 that we would find it if we have more 어? 아 차이가 미유한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기 차이가 미유한 감각? 음.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of the way 그 외에서요 to 그, trans, art, business 그 용어는 사용된대요 in the receptive 개인의 랭귀지로 그러니까 용어가 아무리 영어라 해도 이 사람의 용어가 있으면 그걸 다 표현되지 못하니까, 그걸 좀 음악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해줘. 그렇죠. Imperfect translation 자체가 그리들 좋아하는 한 이거겠죠. <목소리도>